어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제네시스 G80 사고 영상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가끔씩 이렇게 나요 음... 원인이 뭘까요?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는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데 급발진 사고는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급발진의 원인은 차량의 결함으로 사고 난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액셀레이터를 잘못 밟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을 잘못 사람의 실수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고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본인만 알겠죠 본인도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 급발진 사고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자기는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가 밟혀있지 않은 모습이 있는거예요 보통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등이 빨갛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있지 않다는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의 주장은 브레이크 급발진 상항에서는 브레이크가 안눌려진거예요 보통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려면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1cm에서 2cm 정도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혀야 스위치가 눌리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1cm까지도 눌리지 않은 상태의 브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 같아요. 음, 영상을 본제 판단은 어,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밖에 는 안들더라고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 50대 남성분이셨고 조수석에는 따님이 타고 계셨고 음, 사고 후에 그 영상을 봤었어도 머플러 쪽에서 악셀이 계속 밟혀있는 상황에서 그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사고를 나봤지만 사고 난 후로 악셀을 밟는 경우는 의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사고가 난 후에도 그렇게 악셀이 밟혀진 상태로 연소가 된다는 라 것은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한 90%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음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급발진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좀 있어요 여러 가지 급발진 사고를 봤는데 어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기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초기 대처는 뭐냐면 급발진이라는 것은 엔진이 고 RPM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차가 튀어나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 사람들이 초기에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다니요 맞습니까? 제가 본게? 사고 영상의 거의 모든 영상이 보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초기 대안을 하셨다는 거죠 어, 차급발진 했어요 그러면 차가 이상하다 하면 핸들을 바로 꺾어서 옆에 있는 벽을 받거나 앞에 있는 차를 바로 그냥 받거나 해야 되는데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장애물들을 피해다닙니다 피해다니면 피해다닐수록 차는 더 빨리 달리겠죠 그게 어큰 사고를 부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급발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 앞에 있는 차를 그냥 갖다 박든 어 오른쪽에 나무를 박든 벽을 박든 단 사람이 없는 곳을 박아야 되겠죠 물론 앞차도 비싼 차는 방법은 되겠죠 일단은 어쨌건 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는 영상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속력으로 뭐 충격을 하더라고요. 급발진 사고의 대처법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초기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충돌해라. 그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그 초기 당시의 속도가 제일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속도를 계속 높여버리면 아그 높아진 속도에 어디에 충격을 가했을 때 사람에게 충격을 가했을 때뭐 엄청난 아, 데미지를 입히는 사고가 되기 때문에 어, 끔찍합니다 오히려 초기에 어딘가를 박아서 핸들을 바로 옆으로 꺾든 해서 속도를 줄이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속도가 안 줄어지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옆에 있는 곳을 충돌해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충돌을 충돌을 오히려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이게 왜 대처, 대처가 안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저도 직접 맞닥뜨리면 그게 쉽진 않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급발진이 발생했으면 이렇게 대처를 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웅 하고 소리가 났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브레이크가 살짝 잡히긴 하더라고요 그때가 사실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딱 발생했을 때어 이상하다 하고 브레이크를 처음 밟았을 때 절대 떼지 않는거 오히려 더 힘껏 밟는거죠그 페달이 올라오지 않도록 잡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뭐 브레이크가 안된다고 어, 뗐다, 뗐다가 밟았다떼다가밟았다 뗐다 밟았다 하면 그게 더 브레이크를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절대 떼지 말라고 오히려 계속 누르고 있어라 하고 싶고 저는 그렇게 할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어를 바로 중립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 사고를 당하셨거나 이 사고 불빛인 사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운전 중에 급발진이 발생했어요 기아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차가 계속 나갈까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급발진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전부 다 기아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과연 N으로 바꿨을까 중립으로 바꿨는데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야 그거는 정말 심각한 차량 결함이겠죠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시동을 빨리 꺼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여러 급발진을 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동이 안 꺼진답니다 물론 이제 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꺼지겠죠 끌수 있겠죠 왜냐하면 키를 수동으로 돌려서 꺼버리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스마트 키로 되어 있는 분들의 그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키들은 시동이 안 꺼진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 그래서 이 전자장비의 발전이 급발진을 일으키는 현상 같아요. 전자장비가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어떤 기계식 자동차들은 급발진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자장비들이 개입되면서 차량의 오류를 순간적으로 일으켜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요. 어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단 급발진 사고가 났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뭐 시동을 끈다거나 기어 연속을 빨리 한다거나라는 거는 조금 일단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 은 힘들 것 같고 바로 앞차앞 차가 있거나. 옆에 있는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빨리 다른 곳에 충돌을 해서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시간을 벌수 있잖아요 그때 빨리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시동도 꺼보고 하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명장 박병일 명장님께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어 방지하는 방법을 어 얘기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거가 있냐면 어 처음에 차량에 탑승을 하신 다음에 기어를 P에다 놓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초기 시동 시에는 RPM이 많이 올라가죠 그때 출발하는 게 아니고 RPM이 800선 정도에 유지됐을 때 그러니까 예열이 되면 RPM이 떨어지거든요 천천히 그러니까 어, 아침에 어, 출근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동을 거셨을 때 바로 출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RPM을 800에서 900 사이 80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차도 800선이거든요 예열이 끝나면 RPM이 그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천천히 여유있는 시동과 출발을 하시게 되면 급발진 사고 5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예열은 급발진을 방지할 하 수도 있지만 차량의 엔진의 보호를 위해서도 한 1분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꼭 시간으로 언제 몇분 정도 이렇게 예열을 해라 라고 장담 지우서 차량마다 좀 다르겠지만 시동을 걸고 RPM이 800선 정도에 다달했을 때까지 좀 예열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도 부드럽게 잘 나가도록. 안 그러면 차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급발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차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급발진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나 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발진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차량에 대한 점검 많이 하셔서 어, 올해도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